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봉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임팩트 이후에 몸이 쉽게 뒤집어지시는 분들 체중이동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 팔로스루 피니쉬까지 오른발에 체중이 남아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잘못된 어드레스 방법을 바꾸고 조금 더 공을 안정적인 탄도로 높은 탄도로 띄워보내는 게 아닌 안정적인 탄도로 좀더 파워풀하게 낮춰보내는 어드레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어드레스에 관한 거예요. 자, 셋업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낮아야 된다. 맞습니다. 정말로 맞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드레스는.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셋업 때 높으면 안 돼요. 자, 다만, 우리는 셋업 때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양손의 높이가 같은 곳에서 잡는 게 아니라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은 어드레스를 잡게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울겠죠.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얘기를 들어요. 오른쪽 어깨가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몸이 과도하게 기울게 돼요. 굳이 낮출 필요 없습니다. 낮춰질 모든 게 세팅이 끝나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립을 이렇게 잡은 상태로 클럽을 땅에 내려놓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낮아집니다. 굳이. 오른쪽 어깨를 낮춘다거나. 척추의 앵글을 이렇게 기울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 어깨의 밸런스가 굉장히 맞지 않아서 백스윙을 갈때 몸이 오른쪽으로 딸려가고 다운 스윙 때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볼을 치는 이런 스윙을 하기가 참 쉽게 돼요. 지금 이쪽 앵글에서 보시는 것처럼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과도하게 뒤집게 되면은 이런 체중이동이 굉장히 어렵고 팔로스루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당연히 피니시도 밸런스있게 잡히지 않고 컨택도 부정확해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왼손 그리고 오른손 그럼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낮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몸을 아무리 꼿꼿하게 일자로 척추각을 기울이지 않고 세운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어깨는 왼쪽 어깨보다 낮습니다이 어깨의 밸런스가 맞춰진 상태에서 굳이 몸을 더 기울이지 말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 임팩트 때도 오른쪽 어깨를 굳이 많이 낮출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임팩트 때도 오른손 그립은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오른쪽 어깨가 낮고 왼쪽 어깨가 낮은, 왼쪽 어깨가 높은 이런 임팩트 모션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팔로스는 자연스럽게 아주 약간 위를 향하게 되면서 아주 완만한 어퍼블로우의 드라이버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은 지금 보시는 이 탄도처럼 아까처럼 말도 안 되는 낮은 탄도에 혹은 컨택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말도 안 되는 높은 탄도에 그런 힘이 없는 위로만 공이 가는 혹은 잘못된 컨택으로 거리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드라이버 비거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그리고 훨씬 더 공격적인, 그리고 훨씬 더 공이 위로 가는 샷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훨씬 더 강한 드라이버 비거리로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볼을 몸 중앙에 두시고, 그 상태 그대로 클럽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오른발만 벌려주신다면 셋업의 모든 준비는 다 끝나요. 굳이 여기서 오른쪽 어깨를 낮추고 팔꿈치를 굽히고, 척추각을 기울이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체중이동에 방해만 되고, 너무 과도한 어퍼블로우가 나오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확한 컨택을, 파워 있는 탄도를, 밸런스 있는 피니쉬를 만들어주는데 전부 다 방해가 되게 돼요. 억지로 셋업 모양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립, 왼손이 위에, 오른손이 아래, 그럼 자연스러운 어깨의 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라인 그대로, 최대한 자신감 있게 그 라인을 유지한다는 라 생각으로, 굳이 다운스윙 때 어깨를 더 낮출 필요도 없고, 셋업 때 어깨를 더 낮출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일자로 서 있는 상태에서 클럽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지금처럼 오른손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어깨 앵글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훨씬 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지 이런 몸이 뒤집어지면서 잘못된 팔로스로와 잘 못하는 체중이동이 나오는 그런 이상한 스윙을 만들지 않게 되실 거예요 이 내용은 아이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특히나 아이언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오른쪽을 과도하게 낮춘 상태에 셋업을 잡게 되면 은뒷땅선 컨택이 나오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몸을 꼿꼿이 세우시고 그립의 높이만 신경써주신다면 은 자연스럽게 오른쪽 어깨가 살짝 낮은 이런 체중이동이 편하고 강력한 탄도를 만들어내고 좀더 쉽게 찍어 칠수 있는 그런 아이언샷 그리고 조금 더 완만하게 올려치는 그런 강한 드라이버샷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조금 더 손쉽게 말도 안되게 높게 뜨는 공 밸런스 잃어버리는 피니시 그리고 과도한 어퍼블 로우로 인한 몸이 뒤집어지는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말 간단한 셋업 교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문 프로였습니다